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67회 복귀 방송입니다 어, 1066회 당첨번호가 이렇게 나왔죠 6 11, 16, 19, 21, 32, 보너스 볼, 45.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2월수가 또 3개나 나왔네요. 보너스 볼까지 포함해서요. 어, 그리고 45가 정말 끈질기게 나오고 있죠? 어, 이제 그만 나왔으면 하는데 또 나왔습니다. 자, 뽑기 확인해 볼까요? 1066회 유튜브 방송은요, 어,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어, 지난주 토요일 날 종합복귀 방송을 했고요. 일요일 날은 멤버십 나누리 회원 전용 방송. 화요일 날은 셋중 하나, 셋중 하나를 올려드리는데 여기서 하나가 나왔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멤버십 나누리 회원 전용 방송 했고요. 어, 목요일 날은 헌터가 갑자기 개인적인 사유가, 있, 살, 아, 일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자료를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아, 그점 죄송합니다. 아, 이번 주서부터는 이제 목요일날도 정상적으로 올라올 거예요. 아, 금요일날은 멤버십 정상으로 겠습니다 셋중 하나였었죠 어, 셋중 하나 보시기 전에 우선 먼저 어 이렇게 콜드수하고 보너스 볼로 나왔던 수들을 먼저 점검해 봤습니다 콜드수가 1년 내었기 때문에 이번에 차이는 또 개수도 많고요 콜드수가 그래서 필출이다라고 보고 어 점검을 했습니다 우선 먼저 이 콜드수 중에서 어, 여기를 먼저 살펴보시라고 했죠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진 데를요 1, 5, 17, 그 다음에 21, 44. 여기를 먼저 살펴보시라고 했는데 어, 이 콜드수에 대해이 아, 콜드수 중에서 규칙수에 걸려있는 수들을 먼저 보여드렸어요. 어, 규칙수 하나는 어, 이렇게 1번이었죠. 었 1번이 좌측 사선으로 4연속 올라간 수였고요. 이거 제외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번이었습니다. 2번도 좌측 사선으로 4연속 올라갔죠. 또 어, 17번. 17번도 1 어, 7번 여기는 좌측으로 계단타기를 하면서 사연속으로 나왔어요. 어, 그래서 이 규칙수 3개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1, 17, 2가 어, 규칙수에 걸려있었죠. 그래서 헌터가 말씀드리기를 우선 5, 21, 44 5, 21, 44 여기를 먼저 살펴보시고 여기서 안 보이시면 어, 여기까지 확장을 해서 살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도 안 보이면 이제 16번도 이제 살펴보시고 28, 26 이러한 순서를 살펴보시면 편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랬는데 여기서는 노란색으로 칠해진 거에서 21이 나왔고요. 또 어, 26은 이제 그 콜드수 맨 끝자리에 있는 수가 저지난주에 9하고 18두 개가 동시에 튀어 나왔죠? 어 그래서 이제 한주건건뛴 건너, 건데 한주 걸러서 또 나올 이게 바로 나올까 나오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나왔습니다. 16이 나왔어요. 어 70이었죠? 어 그래서 어두 개가 콜드스에서 나왔네요. 자, 다음은 어 보너스 불로 출했던 수 이게 지금 3연멸 중인데 안 나오고 있어요. 어, 사연멸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다고 했는데 어, 그런데 이게 어, 이번 회차가 1년에 한두 번그 해당 회차였나 봐요 어, 또전못했죠 우선 이거에 대해서도 어, 규칙수도를 살펴봤습니다 어, 1번 제외됐고요 또 12번도 제외됐고요 또 14번도 제외되고 어, 또 24번도 제외됐습니다 또 29번도 제외됐죠? 어, 여기에서 이 3번까지 같이 살펴보시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외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이 보너스 볼에서 그 지금 방금 보여드린 규칙수들을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 나머지 검은색 글씨 아, 숫자에서 먼저 찾아보시고 없으면 빨간색도 찾아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연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는 회차가 됐어요. 차이는 되었습니다. 아, 이제 다음의 차이는 이제 꼭출 할 거라고 봐줘요. 뭐이월 아, 수에서 세 개가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이런 것들이 콜드 수나 이쪽이 이제 지금 버거워진 거죠. 이월 수에서 세 개를 일곱 개 나오는 중에서 이월 수가 세 개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세중 어, 하나였었죠. 어, 회계 분석 자료인데요 헌터가 23, 29, 32를 뽑아드렸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서는 32가 나왔어요 32가 나왔죠 자 다음은 어, 멤버십 어, 전용방송 종합복기입니다 어, 규칙수를 총 17개를 보여드렸는데요. 어, 필터 범위는 1에서 3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어, 그랬는데, 어, 2개가 나왔죠. 16개 중에서 어, 6번하고 19번이 나왔습니다. 어, 19번이 퐁당퐁당 자료였는데, 어, 3, 3연멸이었는데, 어, 나왔어요. 어, 일반적으로 한번 이제 전멸하면 5연멸까지는 무난히 이렇게 갔었는데, 어, 최근 들어서 규칙해 줬습니다. 6하고 19가 나서 왔 6은 또그 어, 규칙수 2 개에 걸려 있는데도 튀어 나왔죠? 자, 다음은 미리 보는 필출 그룹이었어요. 일요일 날 올려 드렸죠. 아, 이게 필출 그룹입니다. 1에서 3으로 아, 필터 범위는 1에서 3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여기에서는 어한 아, 개가 나왔습니다. 32가 나왔죠? 다음은 어, 불주변수입니다. 불주변수에서는 이번에는 어, 6번하고 어, 21번이 나왔습니다. 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월수에서 3개가 나오는 바람에 어, 불주변수에서 그래도 어, 그 2월수가 3개 나온 불주변수 대개 1개 정도 이렇게 나오거나 전멸하거나 그러는데 그래도 불주변수에서 2개나 나왔습니다. 다음은 아홉 칸 분석인데요. 두 개를 올려드렸는데 왼쪽 거에서는 32하고 보너스 볼 45가 나왔고요. 오른쪽 거는 4구간이었는데 여기가 또 전멸했습니다. 여기 이제 2연멸이 됐나요? 4구간이 2연멸인가연 아, 이연, 2연멸인가요? 그랬을 겁니다. 여기가. 이제 또 전멸했어요. 자, 다음은 70 70이 어, 이게 이제, 유견멸이었기 때문에, 이제, 나오 시기가 돼서 올려드렸는데, 여기서는, 어, 16번이 나왔습니다. 헌터는 16번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차마 안 했어요. 왜냐면, 하콜드스맨 끝자리에 있는 수라서, 어, 나오면 34, 아니면 7, 43, 25는 아닌 것 같았고요. 어, 이렇게, 7, 34, 43 중에서 헌터는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어, 어긋났습니다. 물론 16이 흠결이, 어, 흠결이 16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어, 이게 콜드수 맨 끝자리에 있기 때문에 헌터가 관심을 안 가졌었습니다. 자, 다음은 자료상 깨끗한 수였죠. 어, 1에서부터 1065회까지는 37, 39, 40이 해당 수였고요. 262에서부터 1065회까지를 보면 이게 18하고 어, 42도 추가, 아, 40이 아니고 39, 아, 아니, 어, 37이 추가가 되는 거죠. 어, 이렇게 아, 37이 아니고 뭐야? 아, 32가 추가되는 거죠. 18하고 32가 추가돼서 총5 개가 되는데 어, 위에 거는 4열멸까지도 있기 때문에 위의 건 몰라도 아래 건은 어, 이번에 잘 필출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여기서는 32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어, 고정 한 수를 뽑는 건데요. 어, 70에서 헌터가 뽑았어요. 그런데 이 헌터가 참아 생각지도 않았던 16이 나와버렸습니다. 어, 헌터는 34 아니면 7, 43을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어, 어, 이게 코드수 맨 끝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다음은 어, 그래서 어, 헌터는, 어, 공동 구매 사용하기를, 어, 우리 그 멤버십 회원님께서 34가 약수로 보입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셔서, 어, 그래서, 어, 이 34가 나오게 된 거는 이거와 이거의 중복수였거든요. 70과 요거 원본과의 중복수 34였는데, 아예 21과 34 원본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둘중 하나로 돌렸죠, 그냥. 자, 다음은, 어, 필출가어 그룹에서 1구 대상 수로 헌터한테 잡히기를 4, 5, 7, 10, 11이 어, 중에서 1구가 있다라고 자료상 보였어요. 어, 그랬는데 어, 여기서는 11번이 나왔고요. 1구가 아닌 2구로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 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 났는데. 그래도 2부로 출을 했습니다. 11번. 요 2부로는 6이 나왔죠? 자, 여기까지로, 어, 지난해 차에는 헌터가, 지금 어, 바빴어요. 바빠서, 어, 자료도 많이 올려, 목요일날 자료는 아예 올려드리지를 못했죠? 어, 올려드리지 못했고, 어, 헌터가 지금, 어, 집중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 그래서 지금 바빴습니다. 다음 이 다음 회차 67에서부터는 정상적으로 이제 자료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